바리오스, 바리오스 형이에요. 바리오스 진짜 형이에요, 다음 시즌.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. 그 상대들이 너무 월클이라서, 그러니까 거기서 반반을 갈수 있으면 월클이라는 건데, 아쉽다는 거지. 아, 형제 왜 그래? 나는 아무것도 몰라. 난, 나는 롤드컵안 봤어. 아무것도 몰라. 나 아무것도 몰라요. 소신바론, 그날 소 엑스 쨔이면 내클레드로 이긴다, 예, 소리 너. 나 아무것도 몰라요. 말해, 예, 스리 예스! 예, 스리 예스! 말해, 예, 스리 너. 말고, 저런 미들 아이즈네요. 난 아무것도 몰라요. 저는 순진한 양일 뿐입니다. 저는 순진한 양이에요. 그에서쭉 순양 와와 와, 기분 짱더러 워 이래까지 최대한 안 맞으면서 야아 진짜 빠꾸 없네 저 사람 아아 아, 이게 짧네 다리 비례 개수 아 아아 어, 아. 개선 없는데 진짜 아아 아. 됐다 나 3렙 찍었다 덤벼라 덤벼라 또 난이 쿨일때는 살리는거 보소 수없는 자식 미니이나 드세요 아아 아. 선생님 선생님! 정글 선생님! 정글 선생님!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! 선생님, 저 너무 괴로워요. 원 먹지, 원 먹지, 뒤에 거원 먹지, 뒤에 거원 먹지, 회롱 라인 굳었지? 아! 정글선생님 솔로끼되셨는데? 아 뭐야 뭐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 질렀어요 아 좋아요 선생님 밀고 있다고 빡빡이는 항상 올아요 빡빡 빡아이 대포 개식 역시 항상 옳다는 걸 보여주시는 우리 빡빡선생님 야 이거 나 이거, 지, 지, 이거 이거 형들 이거 안 만나봤지 이거 진짜 빼거든? 진짜 이거 형들 이거 만나봐 이거 지, 개사기야 저거 진짜 3루비수정 2 미쳤어요 진짜 이거 말이 안돼 챔프가 이상해 마음같아서 티하면서 가고 싶지만 음. 게이들. 여기 하나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아까 그치 이거 미니언 3마리 보다는 우리 정글 동선 열어주는 게 훨씬 지금 이득일 것 같아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동선 다 열었죠 그러면 아아 이라이 개 사기치 개 사기치네 그런 거 지울 때한번 봐주면 좋은데, 우리가 지금 싸움이기는 데 삽니다. 한 번씩 죽어서 방에서 아, 근데 얘가 풀이었어요. 일단 라이즈가 나풀한턴 아껴서 걸렸나보다 동선. 탑은 고생 좀 하겠고 와투도랑까지 갔네 아퀴 던지지 마세요 아파요 아 짧아 아래쪽에 렉사 있어 와 분명히 아래쪽이 했다 리신이 안돼 꼬였데네 아 이게 보이나 보네. 여기 있다. 진동 감지 중이에요. 딱 봐도 맞지? 엑사 이런 보였지 형들? 엄청 봐주네. 꽤 오래 보네. 어차피 연은 아니라서 라인 길어, 라인 좀 길어질 수좋거든 지금은. 음.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인다. 진짜 아, 그렇네. k 일 카운터 아칼리, 맞아. 아칼리 만나면 순도 모심. 아, 저기까지 완성이 온다고. 나 위치는 알겠고. 아. 지금 나이스. 죽나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젠장. 이들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같은데? 서이 있지. 아 이런 뚱지. 아. 액타이, 아 뭐냐? 라이드도 테리긴 한. 찾았어. 동선이 안 보여가지고. 아, 방금 이거 아칼리 찾았으면 저만 있어서 이긴 건데. 아봉. 나이스. 라이즈 뺐다, 이거. 케이드. 아, 근데 라이즈 너무 무럭무럭 자라는데? 좀 거슬리긴 하다. 아니 근데, 케이 이게, 아, 라이즈 챌린저네요? 그, 뭐냐. 저게 케일이 라이즈 상대로도 힘들어. 라이즈가 체리네. 안정감 뭐야. 챌린저. 일단 봐아요 섣불리 어, 하기가 힘들다. 저 어, 지금 450점 450점이에요 아 라이저 너무 무럭무럭다 너무 무럭무럭푼다아 불러먹고 왔구나 음 일단 여기는 안 보이거든. 여기까지 뭐예요, 아드가 여기서. 렉사이가 그때 너무 좋다. 이 신이 너무 좋다, 진짜. 아 이거 나못 나가, 절대 못 나가 이거. 침례. 네버 못나가요 네버 뱃살 여기 상주중이야 탑에서 하네 나이스 빨리 정리하고 다이브 각 봐줘야돼요 나이스 잘 뺐다 이러면 미들 밀어야죠 봐줘야되나? 탑에서 먼저 밀었거든 이게 낫지 않나? 아니 아니 이거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? 왜? 출가 이렇게 했지 저런 아니 이걸 왜? 거리 좋지? 이해 안 되는데. 아. 아. 왜 이렇게 했어? 아이 설계 잘못됐는데 너무. 근데 정글이 잘하긴 한다. 그냥 주면 된 거였는데 아 너무 아쉽다. 밀면 밀었는데 잡정하고 밀면 일단 못 나가요 여기 여기 나갈 수 없고 아, 여기로 바꾸자. 영광 아, 메고 싶은데. 지금 하면 지겠다. 이거 한번 다시. 머릿속 가 머리들이 엿듣고 있다. 계속 스탑하는 게렉 사이 위치를 몰라서 진동감지 걸리면 인원수 보이니까 스탑 계속하는 거거든. 마치 이렇게 일어났을 때 움직이고 뭔각 <웃음> 보는 거기도 하고요. 불리나곧 파서 잘 뺐다. 로세요 okay. 와, 궁 타이밍 좋았는데, 진짜? 궁 타이밍 너무 잘했다. 나이스. 아 정글 차이가 개심각하네, 진짜. 미드 너플. 이것만 알려주면 나머지 CC가 없거든. 속박, 이 속박밖에 없잖 지금 CC가. 속박이 있는 걸로 먼저 알려준 거고. 바다 아, 있으니까, 관리 좀 하면서. 이리드. 와, 좋았다, 얘들아. 여기 지나가면서 리신이, 아 좋았다. 나 리신 죽을 줄 알았거든? 그래 죽더라도 야소 저쪽이 더적급해서 그냥 나온건데 빡빡이가 진짜 너무 잘해요 근데 야케리 적에 반응이 되네 아칼리 궁을 내, 난 안되던데 내가 했을 땐 나만 그런건가? 여기서 탱탱 가야되나? 느낌이 탱탱 가야될 것 같지 형들 딜안 모자라지 버렸다 가비 들어가 있으면 좋았는데 올라가서 밀어야되나 올라가기엔 너무 깊은데 이거 나이즈오겠고 우리 그냥 본대 힘주자고 이거 이즈리얼이라서 배치 좋거든요 물리지마않 이렇게 큐 방금 데미지 봤지 아, 와이즈리얼 잘했는데 가라앉네. 나이스 와. 야 이즈리얼, 이즈리얼 날 가져요. 빨. 이즈리얼 날 가져요. 아. 야. 쌀다 보로. 아 방금 너무 헬퍼같이 피했죠? 아 좋아요 야 이즈리얼 바드 와 이즈리얼 이 미친놈아 아,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하잖아 이즈리얼 미이냐고 어? 울렸냐고 어 좋은데? 개 좋은데? 개 좋은데? 아이 진정 진짜 나이트! 저만 막아줄게. 야 저만 막아줄게. 야 잠아 막아줄게. 야 따라와. 야다 덤벼. 아, 오케이 여기까지. 옆에 친구 있네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끝내러 가나? 이테은 뭐지? 끝내겠다는 의인가 끝낼 수 있나? 끝내 끝내 주나? 아, 이제이 이제, 이제 좋아요. 에이, 나이즈 야구르지 난보스 탄다. 애플. 아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아 누구 주지? 아 이건 리신 줘야죠. 아, 근데 나 팀적으로 움직이는 거 잘했어. 아, 솔직히 내가 내 라인도 아닌데 챌린저를 어떻게 이기냐, 인간적으로.